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더마르스가그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첫 거래소 상장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어, 거래소 상장 일정이 해서 이제 알고는 계실 것으로 이제 사료됩니다 어 그리고 더마르스가 어제 AMA에서는 이제 또 최종 목표는 또 나스닥이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어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어그 연결이 된 것인지 해당 내용들을 이제 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이번 AMA의 그두 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그고강현 이사님께서 이제 어, 상세하게 친절히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현재 지금 2022년도에 남아있는 이제 11월과 12월에 대한 진행 로드맵입니다. 어, 우선은 거래소에 이제 첫 거래소 상장 일정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11월 9일이고요. 그러면 어느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현재 지금 1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 글림에 보면 어,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인지를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첫 질문에 있습니다. 어, 우선은 그 AMA 상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는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는 일단은 어, 제외가 됩니다. 이번 거래 뭐, 물론 목표는 바이낸스도 이제, 거래, 이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첫 상장에 바이낸스는 일단 제외시켜야 될것 같고 어, 그러면 다음 남은 이제 이 아홉 개 중에 이제 한 군데 일건데 어 지난 그 AMA에서 공개 AMA에서 이제 그 거래소의 어느 거래소 상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거래량이 많은 기준으로 거래소의 상장을 일단 그 어, 기준으로 검토를 해서 상장을 할 것이다. 어그 거래소와도 이미 지금 컨택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어, 지난 영상에서 공개가 됐죠. 어 그러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 중에는. 어, 그, 코인에 대한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거래량 기준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코인 마켓계 기준으로는 이제 MEXC 거래소가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MEXC 거래소나 또는 아니면 지난 5월 달에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 대표님 언급하신 거는 바이낸스도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차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의 탑10 거래소에 어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그 어, 퍼브스에서 선정한 10대 거래소 중에 어, 여기 후업이나 크라켄 그리고 코인베이스 어, 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1월 9일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 AML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어, 해당 거래소와의 이제 상장 그 계약 조건에 어, 거래소에서 상장이 어, 그보다 먼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계약 위반 사항으로또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a m 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은 11월 9일인데 만약 에 우리가 최고를 해놨고 하면 그럼 언제쯤 우리가 그러면 어, 이 거래소로 이제 출금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고고양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음주 월요일 어, 다음주 월요일이면 11월 어, 며칠이죠 어, 11월 7일이 되겠네요 11월 7일 날에 어, 해당 거래소로의 이제 그 디파짓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어, 다음 주쯤에 이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번에 입금 가능한 것은 지난 1차 아이오 그를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 무료 채굴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채굴하고 계신 분들이 어, 사전 출금 요청하신 분들이 입금이 가능하십니다 상장과 관련된 이벤트는 거래량 기준에 대한 이벤트가 아무래도 메인일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또 11월 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어, 에어드랍 이벤트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그어 12월까지 운이 좋으면 현재 많은 거래소들하고 이제 컨택이 이루어졌고 어 빠르면 12월까지 두 개에서 세 개의 어 글로벌 거래소에 추가 상장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채굴 앱에 대해서 2022년 12월까지 그어 2.0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 12월까지는 올해 공개는 일단 미루고 어 채굴량이 증가되는 어신 버전은 어 내년도 초에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11월과 12월 쯤에 이제 mrst 토큰에 대한 스테이킹이 진행이 된다 라는 한네가지 골자로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mrst 상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선은 이번 am에서도 ieo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어 이제 어 내부적으로 더 마르스트 재단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따라야죠 이제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을 하자면 어 상장 가격에 대해서 더 높게 부르기도 했지만 현재 가격도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서는 발행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많이 높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이제 도착 이제 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상장을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더 말해 쓰는 상장을 하고 나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과도한 물량이 이제 시장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어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요즘 일반적인 견해는 어 상장을 하기 전에 이제 스테이킹을 먼저 진행을 해서 어 시장이 유통되는 양을 일단 막는 게 요즘에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내부적인 목표가는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상장을 이제 10월 9일인데 그 상장 4일을 앞두고 거래소 목표하는 가격을 따로 이제 언급하는 것은 어, 시장 어, 이제 거래에 대한 좀 약간 좀 어, 어, 영향을 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피하셨습니다. 어, 그건 당연하고요. 어 그러나 더마르스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까지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가는데 장기적으로 좀, 어, 관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화이트 페이퍼 2.0이 공개가 되면서, 어, 상장시에 일단 유통되는 양은 일단 천만 개입니다. 이 천만 개는, 어, IEO나, 어, 채굴러 분들이 이제, 어, 이제 거래소로 이, 유통되는 양인데, 어, 전체 발행량이 27년 동안 그 500억 개가 발행되는 어, 것을 기존의 계획을 1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계획에서 5분의 1 정도로 감축이 된 계획을 이제 어, 토크노믹스가 이제 발표가 된 셈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0.1달러에서 5배가 오르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량이 이제 아, 그 어, 이제 발행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어 이제 그 최종 이제 그 시가 총액이라는 것은 어 발행량 곱하기 이제 그 현재 시가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발행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다섯 배가 오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유통되는 양은 줄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퍼브스토큰에 대해서 상장 관련에 대한 질문인데 어 퍼브스는 일단 세계의 쌍으로의 페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퍼브스와 ustt나 mrst 토큰 또는 이제 폴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cx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퍼브스토큰도 상장은 어 이번 연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게 어 이미 MRC 토큰에 대해서 상장을 이제 그 이미 승인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이제 퍼브 스토큰은 어, 추가 상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점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것을 보면 11월 안에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퍼브 스토큰을 이 얻기 위해서는 나중에 스테이킹이란 것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테이킹을 통해서 퍼브 스토큰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지갑의 연동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거래소 상장을 하고 나서 일종의 락업 기간을 어, 거쳐서 클레임을 진행이 되되 되면 어,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i 다 a p r o b m r t 토큰과 퍼브스토큰에 r 한스 t a k i n 어, 우선 그 일단 MRST 토큰에 대한 요거는 이제 거래소 소각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제 얘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상장을 하고 나서의 이제 어, 코인 가치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거래에 쓰이는 MRST는 일단 소각이 진행이 된다 라는 점 자,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스테이킹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테이킹 풀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현재 지금 개발은 70% 정도가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 m r t 토큰을 예치풀이 나오면 거기에 예치를 해서 어 그로부터 얻는 이제 펍스 토큰을 이제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어 보통의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기간 동안에 이제 출금을 못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어 그 퍼브스토큰을 통해 가지고 랜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MRT 퍼블스를 얻기 위해서 MRT를 이제 그어 예치를 했는데 출금이 안되면 퍼브스토큰 랜드를 구매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한달부터 일년까지 예치풀이 있는데 각각의 아무래도 그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치풀에 대한 이제율은 증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다만 어. 만약에 이제 그뭐한달 정도를 예치를 한 경우에는 15일 동안이 락업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를 예치를 이제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이 락업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클레임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1년 동안 만약에 100개를 집어넣어 놨는데 어 90일 돼서 이제 10개를 찾았다라고 하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90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스테이킹 풀이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 다만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작동 원리가 있는데 만약에 뭐 하루에 0개가 이제 파우스트 토큰이 발행되는 이제 예치풀에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500개를 넣고 B라는 사람이 500개를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여기 지분율에 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게 돼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50%씩 50%씩 해서 500개씩의 펍스토큰을 이제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 C라는 사람이 1000개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50%가 되고 나머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각각 25%씩의 지분율을 얻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250, 250, 5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체구리 이제 스테이킹이 되는 방식이라 지분율도 이제 생각을 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메타버스 출시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버전은 pc 버전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더 마르스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출시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pc 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런칭 시기는 2024년도에 출시를 할 것이지만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줄 것이냐는 거죠 메인은 이것이니까요 그래서 어, 내년도 초에 2023년도 초부터 진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개발이 완료된 플랫폼들을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어, 더 마리스만의 메타버스의 그 킬링 포인트는 어, MMO 방대한 MMORPG 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즐기는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간편한 아케이드 게임이나 어, 캠핑과 같은 힐링 게임을 어, 만들어서 많은 유저들이 이제 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컨셉입니다. 자, 그리고 체구 랩과 관련된 질문. 어, 체구 랩은 우선 그 관련해서 천개 미만에 대한 채굴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KYC 일정은 일단 12월 1일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한달 정도가 지난 어,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건이 시기 때 100개 이상 1000개 미만의 어, 유저분들은 10월 1일 날에 일단 KYC가 일단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그 AML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바와 같이 2023년도 1월부터 이번 그 2.0 버전은 채굴량이 증가가 됩니다. 다만 채굴량이 일시적 증가가 일단 되고 나서 빠른 반감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 MRST 토큰이 이제 그첫 거래소 10월 굴라 상장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도 이제 추가 거래소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이제 이런 소식들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유저들이나 또또 또 다른 이제 국내 유저들이 또 유입이 될 경우에. 많은 그 인원이 유입이 되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빠른 반감기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어, AMR을 통해 가지고 고강현 이사님이나 이제 다른 프로젝트 팀들도 MRST를 최고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노란색 그 저기 그 패시 세 개가 담겨 있고 예, 픽을 어, 200만 원치 이제 오픈 실를 통해 가지고 직접 사비로 구매를 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천사백만 네 개를 채굴을 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여, 좀 약간 좀 친근하죠. 그래서 보통 개발 팀이라고 하면 팀 지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상장을 하고 나서 육 개월 후에 이제 락업 이제 지급을 하게 돼서 어,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어, 그와 동시에 이제 채굴도 같이 하고 계신 것도 좀 약간 좀좀 어, 친근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 국내 상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 일단은 해외 거래소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지금 현재 좀 많은 좀 제약도 많이 있고 국내 거래소에 대한 상장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번 AML을 통해서 이제 언급이 된 것은 업비트나 비썸 코인원이 이제 언급이 된 겁니다.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이 됐다라는 것으로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거래소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검토를 할 것이다. 어,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를 이제 하신 것도 이제 그 고생하셨고요. 어, 채굴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다른 버전도 진행이 또될 것이고 이번 첫 거래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이제 시작이고 또 다음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직까지 좀더 어,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가치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더 마르스는 좀 장기적으로 어, 관망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걸어서 상장하는 데까지, 어, 그리고, 어, 앞으로 남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봅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